친환경 무독성 제품인 독일산 폴리오레아스파틱 줄론제를 사용하여 줄론시공 진행하였고요. 색상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색 사용하여 시공하였습니다. 양결기 보시면 시공전 사진을 보시면 변기테두리가 까맣게 변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참숯 알료를 사용하여 변기테두리